안녕하십니까 최경란입니다. 저는 오늘 동양성 기반 디자인 교육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 디자인 교육의 위기, 두 번째 디자인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 전환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동양성 기반 디자인 교육의 새로운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클러스터를 통한 그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 디자인 교육의 위기, 첫 번째, 창의적 인재 양성이 굉장히 어려운 교육 시스템입니다. 교육의 이념, 방법, 평가 기준에 이르기까지 이제까지 서양식 교육의 일본도인 무정체성의 교육이었습니다. 미래 사회의 창조적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물을 짊어질 디자인을 교육하는 길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어, 이 위기는 정보화 시대에 사라지게 될 운명인 대학의 교육입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2020년경에는 약 20%의 대학이 그리고 2030년경에는 약 50%의 대학이 학생 수의 부족으로 재정 결손을 위해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특히 학습 소비자 중심의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학습 행태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어,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2030년대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숫자와 대학 입학생의 숫자가 같아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 교육 정책 자체가 몇년 전부터 학부예 수를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지방대부터 점차 아, 소멸하는 대학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내년부터는 정책적으로 대학원까지도 그 수를 줄여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아 그러는 대학의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기회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혁신적인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대학이 지속되고 현대 사회가 원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세 번째 위기는 시장 변화에 대한 무감각한 대응입니다 이 시장 변화는 대외적인 음, 국제적인 변화가 있고 국내적인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 큰 사용자, 시장에서 사람에 대한 누가 주로 고객이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의 사용자는그 고객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디자이너는 이제까지 수동적 형태의 어떤 전체의 사회 시스템의 부분적인 역할이 아니라 아, 창조적 핵심 리더로서의 패스트 무버, 가 무버 이제까지 팔로우가 아닌 선행적인 음, 선발대로서 나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회의 변화 속에서는 큰 음, 어떤 생산 시스템의 변화도 있습니다. 제조 방식이 예, 뭐, 3D 프린터라든지 또 제품과 제품의 인터넷 소통 방식의 변화 이런 어,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신산업이 예견이 됩니다. 신산업. 신제조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산업의 기존에는 생산 마케팅, 사용자 경험, 그린 디자인, 정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가 변화했다면 20세기 디자인 같이 주요 사회의 현안이 그런 중심으로 이런 이슈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2020년대에는 특히 새롭게 대두되는 그런 신제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는 제품 제조였다면 기술, 혁신 제조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멍이 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는 신문명을 이어갈 동양성 기반의 이런 시장 변화, 대학 육육의 변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한 새로운 이점이 담긴 그런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21세기의 디자인 교육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볼 때 20세기의 교육, 이제까지의 바우하우스 중심으로 된우리 디자인 교육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기술의 통, 통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생산 방식과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한 기술 혁신 체계를 이용한 삶의 형태를 새롭게 하고자 한 바우하우스의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세기의 그 바우하우스는 사회에 기여한 내용을 보면 산업과 결합을 통해서 디자인의 사회와 운동의 기본이 되는 교육적 그런 성취가 있었고 현대 디자인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세기 디자인 이념을 이끌어온 바우하우스를 넘어 동양과 서양을 넘어서는 그새 시대, 새 문명을 열어갈 동양성 기반의 새로운 이념이 담겨야 될 교육을 열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교육의 방향전환은 어떻게 해볼 것인가? 첫째, 창의적 교역으로서의 방향전환입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어, 운회형 사고를 지닌 사람들, 즉 창작자나 예술가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감정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형 인재를 위해서 진화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재능으로 여섯 가지를 어, 다니엘, 핑크스는 꼽았습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대 형성, 유희, 의미 부여. 이게 미래 인재의 여섯 가지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제가 이 미래 인재의 조건을 말하냐? 동양 기반의 어, 디자이너 인재는 무엇인가? 이게 동양 서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 그 창의적 인재가 어떤 것이냐? 그 인재를 자세히 들여본 사실은 동양의 가치와 사상에서 나오는 동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은 좌뇌형 사고와 우뇌형 사고를 동시에 쓸수 있어야 하는 것이 현 시대가 원하는 디자인인데 그가 말한 미래의 디자인의 여섯 가지 조건인 우뇌형에서 다시 좌뇌, 좌뇌에서 우뇌 이런 논리적 사고가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될 때 그게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어, 현대사회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또 디자인의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좌뇌에서 우뇌의 사고의 전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섯 가지에 대한 조건 중에서 어, 그가 말한 디자인은 뭐 우리가 하는 디자인 디자인은 아시아적 어, 모든 양쪽 두뇌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사고의 대표적인 기능, 기능이고 지능 어, 물질적 풍요 시대에 창조적을 차별할 수 있는 수단이죠. 두 번째로 말한 스토리. 스토리는 서양은 사물의 본질을 중시하지만 동양은 동양은 사물의 관계를 중시하죠. 사물을 부분보다는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동양적 사고는 사물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성, 이런 것이 뿌리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감적인 능력은 유기적인 디자인의 발굴이라든지 뛰어난 이해를 통한 새로운 컨셉, 그리고 창의전 스토리 전개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에 이 벌써 창의전 어, 이런 인재 조건이 들어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세운 심포니 조화입니다. 이 조화 또한 오늘날 가장 많이 요구되는 능력이 분석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즉큰 그림을 볼수 있고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기에 이질적인 조각들을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어, 조화로운 능력을 요구합니다. 서양은 사물을 분석적으로 보고 부분을 보려하지만 어, 여러분이 앞선 많이 강의에서 들었죠 동양은 상황을 중시하고 종합적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게그 어, 조하고 또 어떤 공감입니다 임패시 개인의 관계성 화목한 인계,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은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알고 또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또 팀워크라는 협동심에 강해서 또 그런 성공적인 차별화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놀이입니다. 놀이는 놀이 개념은 우리의 전통 문화에 많이 대지져 있죠. 여러의 놀이 중에서도 있지만 어떤 우리 지금도 현 우리가 하는 게임 뭐 이런 거는 공감 능력을 만들어내고 또 유머러스한 그런 것들은 어, 큰 그림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창작성, 또 생산성 그리고 서로 협동성을 이끌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큰 힘을 지녔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 속에서 동양의 사상인 여유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미입니다 의미는 동양에서는 미래의 가치에 의미 의미죠 우리는 풍요로운 물질 사회의 다음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쾌한 삶, 좋은 삶을 지향하는 행복이 가득한 집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가득한 집 이런 바로 의미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미래, 지금 앞서 말한 제가 말한 여섯 가지의 미래의 창의 인재 조건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 가치 사상 우리의 특정,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 어, 창의적인 조건을 가졌다. 그래서 동양 기반이 서양을 반대하는 서양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동양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왜 동양 기반으로 가야 된 거는 미래 가치와 동양의 가치가 지금 부합되고 있는 어, 상황이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보여드린 그림이죠 그래서 미래 시대의 디자인 교육은 동양성 기반의 창의력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재상들은 동양성이기반창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 조화로운 창의적인 사고가 어,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통합적인 통찰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 20여, 20세기 말까지는 우리가 디자인을 이제 총체적인 스페셜리스트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어, 저희 대학 때, 제가 80년대 말에 유학을 갔을 때 저희 인사님께서 스페셜리스트를 하는 공부를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 저런 일을 경험하고도 한번더 제가 어떻게 안식년 때 공부를 하러 가니까 어 제너럴 리스트가 되라고 그러시죠좀 혼손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공교롭게 반대의 교육과정을 거쳤습니다그두 번의 유학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그게 이제 2000년대 초에 이제 제너럴 리스트에 이제는 총체적인 진화를 해야 된다 고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이제 2010년이 넘은 지금 보니까 제너럴 리스트는 맞습니다. 그러나 바 위드 스페셜리스트. 통찰력만 있는 사람만 모여가지고는 성공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찰, 아, 어, 제너럴리스트의 사고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요즘은 팀워크죠. 팀워크 속에서도 각자의 자기 의 스페셜리스트가 있을 때 그게 모여져서, 어, 제대로 된 어, 일이 된다, 어, 성공적인 어, 수준 있는 일이 이제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이 시대에는 디자이너에게 좌뇌 운해의 복합적으로 때로는 동시적으로 디자이에게 상황에서 능력을 요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미래 시대의 디자인 교육은 그래서 동양성 기반의 창의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창의력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어, 저희가 이게 굉장히 저도 고민했는데 을 디자인 클러스터의 융합으로 우리가 창의력을 한번 어,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 심문명 이 디자인 대학의 어, 기본 전제는 어, 디자인 클러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동양문화 기반의 새로운 변화 준비가 되는 그런 교육조사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합, 저는 창의적인 그걸 합이라고 봅니다 융합이라는 건 융이나 합이나 어떤 같은 뜻이죠 그러나 뭐, 뭐 섞어서 융합했다 아니면 합쳤다 이런 뭐 여러 개념 네, 다, 각자 다른 해석을 하지만 저는 요즘 말하는 흉, 융합은 쉽게 얘기하는데, 융합은 무엇을 융합할 것인가? 단순히 한국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는 어, 쉽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클라스의 융합은 이제 핵심 개념이 음, 합인데, 융합인데, 그래서 어, 그 창의적 합은 아시아, 서양의 인재 양성 기본. 조건과 아시아적 기본 조건이 갖추어진 그 만남, 그것이 창의적 합이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동양성 기반을 둔 미래의 창의적 인재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우측의 새로운 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1세기적인 정보화 시대에 맞는 필요한 디자인은 협동형, 능동형, 실천형이 필요합니다. 협동형을 하기 위한 뭐 동양 기반의 목이 필요하고요. 또 능동형의 어 조건으로는 자기주도적인 교육 그리고 실천형으로는 어떤 어, 디자인 대학에서의 디자인 팩토리 기능 이런 세 가지가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진화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기 정보화 시대의 미래의 환경에 걸맞는 즐거운 교육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동양성 기반의 디자인 교육의 새로 플랫폼은 어, 앞서 말한 창의적 합의 실천적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전문성 영역의 합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합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공동체 의식과 정신의 합심 능동적 팀워크의 협동. 이러한 네가지 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 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이런 합의 개념은 동양기반 디자인 교육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서 어, 디자인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원리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교육을 준비하고 창의적인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디자인 클러스터를 통한 것입니다